슬플잖아. 맞아. <웃음> 술기 아까운데? 아그 컵이 예쁘다고? 나이 <웃음> 컵만 안 잘고 그니까 했는데. 너도 너 먹어봐. 어? 나 괜찮은데, 난 젤리 안 좋아하는데. 성인 무시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. 근데 왜 디저트가 없을까?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 됐어. 어때? 가멜라로네 도쿠로스 아 일단은 3, 3미도 없고 가볍진 않고 난 가벼운 맛이 너무 싫어해 그, 그 시럽 맛만 나는 음그 그런 거 파우더를 쓴것 같긴 한데 그 파우더가 많이 안 들어간 맛컵이좀잘 어울리겠네 맞아 아아 이런 거다 아, 이런 김성의한거분이지 이거? 이거? 그 말이야 아예 아, 아, 여기는 와. 얼음이 녹을수록 맛이 없어요 어, 인정 인정 맞지, 맞지? 갑자기 공감을 얻었다는 모두 타고만 <웃음> 이 토마토 때문에 찍는다면 양자게도 <웃음> 힙한 거. 한번 드셔보세요. 맛맛 어? 아! <웃음> 표현해주세요. 오, 완전 레몬에 있는 애들. 진짜? <웃음> 약간 거기 위에도. 어? 나한 번만 먹어볼게아 진짜 그얼굴레이맛안 나? 음얼굴에이는 되게 뒤에만 어 뒤에만 나고 약간 무슨. 안 나는데 이랑 이거 짜서 먹자 먹자 먹 <목소리> <목소리> 오레기가 너무 다 완벽한 승리였다 우리 홀페어였어 페어 페어 페어 페어 그러고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무진, 그래. 야무진 선소소. 응? <웃음>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살안 먹는 이유가 <웃음> 안 <먹거든요>. 음? 음? 음? 먹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껍소리나데 이쁘게 먹지 데이않데이게데이웨이팅잘안이지데이쁘지은색 이쁘게 지 않은데? 해라. 데이이 어디 네 아픈 사람을 가자 어, 다 마시고 달라고 해아 아. 네, 음. 맛있어 짜짜짜 아, 뭐. 어. <웃음> <짠. 얘 웃음> 있는데 <왜> 달라고 <웃음> 하지? 미리, 미리, 얘인성 뭐야? 담 <담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간장게랑밥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좀토이 면도 있어? 응. <웃음> 이면 너무 좋다 우동면. <웃음> 나도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느리다고? 응. 아, 가고 싶어. 맛있 응? 응? 맛있어 이거, 이거 이렇게 올려 먹어 그맛이에 어? 먹을 수 있는 양수 <웃음> <웃음> 아직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네체리딱그맛 거예요? 응. 아이 죄송하게 종이컵을 응. 네. 대체 몇 개나 쓰시는 거예요? 어. <웃음> 가야밀면생각나는 음. 한번 보세요 여기 더... 오이 너무많다이 <웃음> 정도면 오이국수 아닌가요? 오이 <웃음> 냉채국 오죽하면 친구들이 한 10년 지났는데도 밀면 오랜만에 먹으러 갔는데 갑기아 오이 하면서 제 오이를 가져가는거예요 <웃음> 얼마나 친구들어봤어 그렇게 <웃음> 진짜 친구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저요? 저 인기 안 좋은데 친구가 없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그런 거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건너면다짠안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 손절 진짜 잘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내 표시가 손들을잘하요 약간 근데 손절를잘한 이유는 소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안 그러니까 소심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먼저 피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죠? 장난이네 <웃음> 그런 거있어면 <게> 편하게 <웃음> 말씀지주세 이거 위주로 해놓고거 E.S.TJ들은 <웃음>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가 싫어하는 거 얘기하면 내가 고끼 해줄게 하여튼 유튜브 채널에 쇼츠거좀 올려보셔야 요아 올리고 싶은데 약간 이거... 틱톡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막 올리는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. 노래 몇개 올리면 진짜 잘될것 같아요. 요즘 커버하는 친구들 보면 쇼츠로 아예 갈아타는 친구들도 되게 어... 많더라고요. 그 해가지고 틱톡으로 전향하는 거. 아. 한번드셔보세요 응? 음? 음? 맛있죠? 아, 이거 먹을 거 <웃음> 이게 약간 힙한데? 아. 말씀해 드릴게요. 말도 돼. 사있동생이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아맛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맛있면 맛있다. <웃음> 얼굴은 안 나오게 찍고 <웃음> 이게 있어 이게 유럽바의 삶인가? <웃음> 어그러 저거 찍어주세요 네 얼굴 나와도 돼? 알파야 내가 누군지가 어는데 아니지 아, 왜 저래? <웃음> 어때? 느낌이 잘안 난다 <웃음> 어, 안 돼. 또 이걸 찍고 있나? 이거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나머지도 만만치 않. <웃음> 아 아, 예, 예. e a c 비치 g i n g through the e l mid a i a t a i t s o t e i g n v e r n e to n t n u m b e r t o s h i s dominating the top position. a n g o t w a a hit. n u m b e r こ<音楽> 뒤에 있는 맥킹바드 <웃음> 없어 그래? 맵게 다 선택할 수 있어요, 내용 거. 근데 비주얼 최고다 와양 진짜 많다 잠깐맛 내가 안 좋아하는 숫자와 나의 숫자가 일치하면 딱 하나 일치해. 와, 3 나왔어. 5억 <웃음> 원 <웃음>